오늘은 담양읍에서 보면 마치 스님의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인 전남 담양의 추월산을 왔습니다 담양 추월산은 해발고도 731m의 산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울창한 수림에 약초가 많이 나 예로부터 명산으로 불렸고요. 산 중간에 거래암이 있는데 이곳 주변 절벽은 임진왜란태, 의병장 김덕영 장군의 부인 이씨가 순절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월산은 금성산과 함께 임진왜란태 치열한 격전지였으며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한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계단 중간중간 중간 펼쳐지는 담양호의 절경이 감탄을 자아내가는 곳입니다. 등산로는 1등산로, 2등산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른쪽 1등산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담양호를 제대로 도망하고 즐길 수 없거든요. 이런놈은 아주 멉쩡멉쩡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긴 하지만요 두번째 쉬어갈 수 있는 장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이다보니까요 정말 장자에 대해서 좀 오래오래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거리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돌탑을 많이 쌓아네요 추월산 동굴에 왔습니다 우측에 동굴 하나가 있거든요 뒤들어 봐도요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맛백기었고 추월산 에, 등산로의 특징인 길고 긴 계단길이 이제 시작입니다. 계단도 달림 길이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올라가셔도 됩니다. 결국 만나니까요. 차이는 뭐더 경사 있냐 없냐 차인데 둘다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갈수록 경사가 더 심해집니다. 어마어마게 계단 올라갔더니요 아, 담양호가 뒤로 하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계단의 아주 연속입니다. 발라를 펼쳐지는 담양호의 멋진 전경이요. 한 폭이 아주 그림입니다. 드디어 보려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 오셨으니까 보려암꼭 들리셔야 됩니다. 보려암 가는데요. 비석이 하나 있는데 강주 출신 김능정 장군의 부인이 임진왜란 때 이곳 추월산에서 내적을 피하다가 순절했다는 비석입니다. 버리암은요 보족사가 창근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유재단으로 소수된 후에요, 선조 40년 승리에 신찬이 거쳐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효종 1년 다시 스님들이 힘을 모아 재건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버리암은 백양사의 딸남자로서 1983년 주지 승목 스님에 의해 지금 법당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버리암을 보고요, 이제 출산 정상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은요. 나무 태크길도꼭 갈등을 주게 만드네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웃음> 꼭 선택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담양호의 멋진 이 전경이 있기 참고 올라갑니다 포리암 정상에 왔습니다 이제 출산 정상을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1.3km 남았습니다. 추워스 안쪽에 아, 가는 길은요, 안전한 능선길입니다. 어 산죽을요 다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북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립해 놨습니다. 네, 정상에 가왔습니다. 아, 좀 정상돼서 인 이미 샷을 찍고 계시네요. 이거 정상, 전망은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삼거리에서 올게 마을로 화산할 예정입니다. 꽤 네, 올기로 하기 전에요. 이쪽도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게 3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은. 월계 마을로 하아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다아더라 얼마나 불구 있네 이쪽은 또300수분인